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1타 스캔들 14화에서 남해이의 친엄마 남행자가 등장했는데요. 지동희도 골치 아픈 상황인데 또 다른 고구마가 나와서 난리입니다. 이제 이화 분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행자는 왜 이런 급박한 시기에 등장했을까요? 더군다나 남행자는 반성은 커녕 대놓고 민폐 캐릭터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이가 행선이의 품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 드라마가 훈훈한 결말을 막기 위해서는 행자도 무언가 좋은 일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모든 분노가 지동이에게 가있지만 몇화 전까지만 해도 일타 스캔들 국민밑상은 수아임당 조수희였죠. 딸인 방수아는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결말에서 수아는 해희에게 사과하며 두 사람은 좋은 친구로 사이가 좋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아임당은 전혀 맡길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수아임당은 그동안 했던 나쁜 짓에 대해 꼭 벌을 받았으면 하니까요. 그런데 분량이 얼마 안 남았죠. 남은 2화에서 지동기를 잡고 남행선과 최지열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오고 하면 끝이 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수아임당 이라는 고구마를 내내 먹은 우리 시청자들과 선량한 남행선 가족이 안타깝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시원한 사이다 결말이 필요하겠죠. 눈에는 눈. 악당에게는 악당. 여기서 남행자가 수아임당을 혼쭐 내주면 행자도 행선이에게 좋은 일을 하나 해주는 것이고 수아임당도 벌을 받는 것이니 괜찮은 전개 아닐까요? 행자는 아무리 헤이를 벌였다고는 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헤이를 보며 반성하겠죠. 행자는 헤이의 방송을 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행자가 인터넷 관련에는 관심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남행자는 남해유와 남행선 그리고 최치열까지 괴롭게 만들었던 그런 방송이 나가게끔 인터넷 언론을 주도한 인물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선 위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행자의 품행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누구든 물불 안 가리고 때릴 수 있는 캐릭터라는 설정 때문이 아닐까요? 행자는 수아임당을 보자마자 너가 우리 해이랑 행선이 괴롭혔어? 라고 하며 머리끄댕이부터 잡아 내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물론 폭력은 나쁜 것이지만 수아임당의 세고스를 맞아서 큰 부상을 당하거나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것보다 행자에게 혼쭐이 나는 정도로 남행선 가족을 괴롭혔던 죄값을 치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직한 남행선 가족의 행복을 응원하신다면 포채티브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